안녕하세요. 넷플릭스입니다. 이순신 조선을 구한 영웅으로 현대시대 한국인들에게도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위인인데요.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드라마, 게임들도 많이 존재하죠. 놀랍게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순신 만화에 대해서 아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래픽노블 이순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목소리> 그래픽노블 이순신 만화는 미국 시카고에 사는 오니 콤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우연찮게 한국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접하게 되어 이순신에게 매료되어 버렸죠. 기존 슈퍼맨 배트맨과 달리 허구가 아닌 실존하는 영웅이라는 점에 더욱 빠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마블 코믹스의 아버지 스탠리가 이 작품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인기가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 기준으로는 조선의 역사와 이순신은 너무 낯선 점도 있지만 진중한 내용 때문에 출판사들에게 거절당하기 일쑤였죠. 그래서인지 인기를 끌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이나은 둘째치고 선정적이며 일본 장수들의 동성애 코드까지 집어넣었죠. 그리고 조선의 임금 선조를 악당으로 묘사하기 위해 뚱뚱하게 나오거나 방해군에게 극단적으로 맞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드라마 속 역사 고증이 잘못된 점도 그대로 나왔으며 역사왜곡 논란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불멸의 이순신에서 원균을 미화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이 만화에서도 원균이 장렬하게 죽는 장수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사 만화이긴 하지만 재미를 위해선 어느정도 허구와 판타지를 가미해야 한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뽕으로 접했다가 충격을 먹어 거부감이 느껴진다는 평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화 300의 조선판 느낌이나 재미있게 보았으며 미국인이 이 정도 만화를 그렸다는 사실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군요. 레트로 플스 이순신의 고증과 퀄리티가 높은 그래픽 노블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순신 세가를 추천드립니다. 이 작품은 그림체 하나하나가 예술이라 그림 보는 재미만으로도 소장 가치가 높습니다. 여담으로 프랑스에서 출간한 노량해전 그래픽 노블이 있습니다. 어둡고 진중한 분위기로 몰입도와 퀄리티가 좋은 짧은 작품이지만 영화 명명을 참고해서인지 영화 속 고증 오류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온 아쉬움이 있더군요. 다음 편은 한국이 나오는 게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